실제로 네. 아주 많은 외과의사가 계획에 관여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, 교정과에서 먼저 보고 네. 교정을 먼저 하다가 수술 시기가 되면 이제 수술하는 병원에 의뢰를 하는데 그때 계획을 다 세워서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음. 실제로 교정과에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세팔로라고 해가지고 얼굴에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옆모습을 딱 놓고 그 옆모습에서 이렇게 점들을 막 찍으면 평균 포즈 편차이가 쫙쫙 나오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계획을 뭐 어렵지 않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네. 교합은 맞는데 얼굴 틀어진 거나 그런 거에서는 좀덜 효과가 있는 건가요?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양학수술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위턱하고 아래턱의 상관관계를 잘 맞춘다가 1번 음. 2번은 위턱의 절대적인 위치와 아래턱의 절대적인 위치를 좋은 데다 갖다 놓는다가 2번이에요 음. 그러기 위해서는 위턱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위턱의 위치 아래턱의 절대적인 위치가 결정되거든요 음. 그 위치에 대해서는 교정과 의사는 잘 모를 확률이 없거든요 음. 얼굴이 옆모습의 엑스레이가 실제 앞모습이 달라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음. 완전히 그럼 얼굴이 이따만큼 넓거나, 이따만큼 좁거나, 그게 옆모습 엑스레이는 전혀 안 나오고, 넓이도 안 나오고. 음. 그 다음에 연부조직의 두께, 뭐 이런 건 당연히 고려될 수 없고. 음. 그래서 굉장히 계획을 세우긴 쉽지만, 실제 얼굴과의 괴리가 생기는일이 되게 높은 계획입니 아, 괴필이거든요. 그렇구나. 그런 계획으로 수술했을때 입이 합축해진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, 그게 위, 위턱의 위치를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면, 그데이터가 주로 이제 외국사람 데이터니까그렇죠그렇죠 그쵸 그쵸. 그쪽, 그쵸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음. 수술할 때 교정과에서 주로 계획을 세우면 원래 위치 평균 위치까지 보내면 뒤로 몇밀히 뭐 이렇게 하는데 음. 그렇게 수술할 때 진짜 뒤로 면밀히 보내버리면 쑥 들어가 버려요거 아. 얼굴에서는 입이 거의 안 나온 모양인데 뼈 위치는 앞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음. 실제로 이 교정과가 그런 세팔로 옆모습 엑스레이에 의한 데이터로만 가지는 계획은 네. 실제 얼굴에서는 좋은 좋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음. 그래서 실제로 이 계획을 세울 때수술는 의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음. 어, 아주 많은 병원에서는 일단 크게 관심이 없고 수술하는 의사 자체가 음. 왜냐하면 대체 이제 의뢰받아서 수술할 때 계획 다 세워져서 한번 계획대로 하면 편한. 음. 두 번째는 약간 뭐랄까요, 음, 그 자기의 책임 회피? 아, 음, 내가 어, 하는 게 아니라, 어, 내가 그대로 어, 했으니까. 어, 의뢰받은 대로 했다. 음. 이런,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. 그게 제일 안좋네요또뭐 어차피 부정기압은 고치. 부정기압이 교쳐지면 음, 뭐 전부다 나쁜 일은 없거든요. 음. 하지만 최적의 결과냐 라고 따지면 사실은 거기서 많이 벗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음.